저는 1952년생이고, 모태 신앙이고,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안에 최초의 신앙을 가졌는데, 옛날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여 길을 걸어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외할머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외가집이좀 부유한 편이고, 이제 집이 크고, 사랑방이 따로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몇 사람이 예수 님께 돼가지고, 저희 외가집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어, 그런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손정구 집사님이었고 제가 이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름은 잘 몰라도 어,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우리 외할머니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손정구 집사님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어, 남정희 권사님인데 사남매를 어, 낳았습니다. 사남매. 우리 집에 이제 처음으로 어, 시집 오셨는데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예수 믿고 오시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시기 보셔가지고, 우리 안 믿는 집안을 다 믿게 하는, 어, 그래서 이제 신앙의 가문을 만들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인 동시에 믿음의 어머니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세까지 사셨다가 이제 한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사남매를 두었는데, 저큰 누님, 작은 누님, 형, 저,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어, 저희를 키울 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늘 너희들 네 사람 중에 둘은 목사 되고 둘은 장로 되라 그래서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귀가 모지 않도록 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큰 매형은 장로 우리 형이 장로 그리고 우리 작은 매형은 목사 저도 목사 둘씩둘씩 딱쥐었어요 넷이 그래서 명절 때 만나면 맨날 싸웠지요 어, 목, 사 어, 우리 작은 명을 저하고는 막 장로들이 뭐 문제라고, 교회에 막, 사대절을 <웃음> 하면 또 우리 큰 명하고 우리 형은 또 장로니까 목사들이 문제라고.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에 이제 뭐 명절 때모이면 두, 둘이 딱나눠져가고 싸웠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참큰 명은 늦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끝에는 결국 목회하고, <웃음> 교회 계층에서 섬계다가 섬기, 은퇴해서 지금은 살고 있고, 그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했는데, 어, 그때 뭐 한국 의 세습 문제가 어려울 때인데 어, 저희 큰 매형이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사 분한 분을 후임자로 택했는데 그분이 이렇 교회가 적응을 못 하시고 선교만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나가셨어요 한1년 있다가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아이 그럼 우리는 목사님 아들이 좋다 그때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박사과장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조카는 안 온다 나 공부하고 교수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우리 조카를 이제 그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임 목사로 모셔갔어요. 다 본인은 싫어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매형은 원래부터 이제 신학 공부했고 목회를 했고 성결교회고. 큰 매형은 장로교회고. 그리고 우리 형도 이제 장로로 섬겼었어요 교회를. 그러다가 나중에 또 구름받아 가지고 늦게 신학 공부해 가지고 개척한 개최가, 용인에다 개척해 가지고. 어, 저희보다 세 살이기 때문에 은퇴를 이미 하셨는데, 장로하다가 또 목사를 했죠. 저도 이제 처음부터 또 이제 신학교 가서 했기 때문에 저희 산업면은 다 이제 목회자 가정이 돼버렸는데그 지금은 안 싸웁니다. 그때 후유는 다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웃음> <웃음> 싸울 필요가 없어서 안 싸우고 살았는데, 그게 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외할머니, 어머니, 우리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왔으니까 지금 <웃음> 보통, 이제, 5대가, 5대가 내려간 신앙의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웃음> 굉장히 그걸 저는 이제, 경지와자부심이 가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못해 신앙이었고,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 옛날 양반이라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고 올 때, 꼭 시킨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감송해라 음. 학교 가고 올 때, 성경 감송해라 음. 그래서 성경 감송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성경암송하고또 교회, 그, 올 때는 세벽예배를못 가니까, 그때 어렸을 때니까, 학교 끝나고 오다가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와라. 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어머니의 어렸을 때 저의 신앙교육이었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그성경암송을 그때 많이 했고, 제가 목사가 된 뒤에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나갈 때는 <웃음> 어렸을 때 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었지만, 목사가 될지도 몰랐지만,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설교 시간에 자유롭게 성경 말씀을 그 이렇게 선포, 암송하는 것은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 많고, 목사지만 그 뒤에는 잘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정확하게 암송하고, 그런 훈련 받았고, 기도 훈련은 그냥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강하게 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녁 기도를 하라고 해요. 저녁 기도.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나면, 교회 가서 기도 한참 하면, 막 바람 불면 교회에 유리창에들렁들렁 하면 어이구 귀신 나오는가 보다 그러고 막 고개를 푹 파묻고 어, 기도하던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다가 어, 고3 때 가을 때좀 제가 어, 법대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 강경지방법원 논산 밑에 그 강경지방법원에서 서기과장도 하시고 뭐 천안 등기장도 하시고 옛날 양반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법대를 졸업해서 뭐 판사 검사한 건 아니지만 행정직으로 이를을 했기 때문에 고아버지가 그 못다 이룬 어 그래서 이제 너는 꼭 법대에 가서 판검사되라 이런 꿈을 계속 심어줘지 저한테요 그래서 그렇게만 래서그 이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 이제 고3 때 가을쯤 원인 모를 열 병이 있어가지고 한달 정도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원인도 없어요 고열이 오르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부엉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권사인가운데 은,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이 있어서, 어, 신학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예언을 해주고, 그때는 또 순수해가지고 그 예언을 받았어요. 음. 어,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예언을 받고, 그냥 준비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74년도에 조금 늦은 나이에, 동기에 비하면, 신학교 갔다가, 이대영성 같이 이제 꼭 공부하고, 어, 졸업하고는 이제 그 뒤에 계속 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 때, 우리 당시 때는 이게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저단적으로. <웃음>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시골교로 가야 돼요. 그 때는 시골교회는막 비어있는 비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서울 도남동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가 단독 목회를 하려고 이제 충청도 시골 시골에 갔는데 아주 7개월 동안 목회를 고 없어서 비어있던 교회,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가 됐던 교회, 전체 신자가 7명인 교회, 한달 사례비가 3만원인 교회, 어, 이런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집사람은 이제 서울 승만 이제 살았다가, 그때는 이제 그 아궁이 다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 먹고 했던 그 옛날이에요. 시골. 그니까 그때 집사람 돈을 다변어놨어요 이렇게. 불을 떼면 이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돌이체가되 보니까 이제 방구리가 꺼져가지고는 이게 연기가 다 빠져나가지도 않고 도로 앞으로 막 나와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밥하고 뭐방 따뜻하게 해도, 이게 방구리가 안 꺼진 데는 따뜻하지만, 방구리가 꺼진 데는 안 통하니까, 찾고, 한 방이 뭐, 찾고, 더욱고, 뭐, 이렇게 뭐, 냉난방이 같이 되는 그런 구들장위에서 시작했는데, 어, 일곱 명할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한아0 명까지 부응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시골교회 목회를 한 4, 5년, 5, 6년 경험하고, 목사 한수 하는 다음에,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교육 목사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교육에 항상 관심이 많아가지고, 총유교육국의 교재개발 간사로 연구지원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처음 뽑았는데 다 행정만 하다가 이제 교재개발 을 위해서 간사로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유아부 과정 유초동 6년 과정 중동 6년 과정 대학 청년부 4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부영모임 구형 부영예배 구형 교재 개발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교재집필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런 일을 한 3년 집중적으로 그것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3년 하고 난주일이 끝나서 어, 교사 대학제도 그때 만들었죠. 지 교대가 아무리 잘 개발돼도 이걸 가르치는 교사가 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교사 대학과정을 2년 4학기로 어, 만들어서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어, 전국으로 이제 결찬을 하는 일을 하다가 어,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3년 일한 다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 국장님, 우리나라에 아직도 어떤 교단도 부모 교재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어,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 학교에서 와 있는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예배드리고 공과공부라고 해야 소그룹발이 제대로 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남대문시장 같은 그런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뭐 이리 모이고 저리 모여가지고는 분방공부하는걸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10분, 15분? 그게 끝이에요. 예배드리고 난 뒤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 그니까 러 부모 교재를 만들어서 교사 지침서와 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니까 오히려 일주일 168시간 중에 거의 많은 시간을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면 부모 지침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 내용을 같이 알고 같이 함송하고 같이 그 아이들의 그 컬크림 따라서 어,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 그냥 부모들도 제자 훈련이 됩니다. 부모들도. 그냥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잘안 되는데, 자기 아이들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제자 훈련이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어, 부모 지출을 만들면 어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국장님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어, 그걸 잘 만들 생각을 안 하시길래, 그럼 아,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교육를 나와서 이제 일반 어, 교회에 이제 교형 목사 하다가, 부목사를 하다가 한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것도 기록이에요. 부목사가 한, 한 교회에서 1 0년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10년을 했었습니다. 교육목사 5년, 부목사 5년.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가 한 10년 있으면 둘다 성자라고 하죠. 담임 목사도 성자고 그 부목사도 성자고 그러니까 10년을 함께 있지 부목사가 어떻게 그 당시 에 2, 3년, 3, 3 4년이면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가 다 갑자기 그 당시에는 제가 42살 때 말리연교회를 갔는데 서울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규모도 꽤큰 교인데 회 부목사가 40대 초반에 단임목사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저는 이제 부목사 해다가 갑자기 이제 당뇨 경험도 별로 없는데 단임목사 가서 은퇴할 때까지 말리연교회에서 한 27년 목회하고 작년 11월달에 조금 조기 은퇴 제가 은퇴를 세 가지 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65세 은퇴. 68세 은퇴, 70세 은퇴, 세 가정을 갖고 있다가 65세 은퇴하면 제가 목표를 일찍 사야 했으니 그게 마음 두 살에 그러니까 충분히 했고 제가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선교제에 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70세 되면 돌아와서 70세에 정식 은퇴하고 원로 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68세 은퇴, 65세 은퇴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68세, 한 2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만약 이것저것 안 되면 70세까지 간다. 그래서 혼자서 세 가지 은퇴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65세 은퇴는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었는데, 건축을 하고 2년 만에 건축이 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안전한 이유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3년 반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65세를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말도 못꺼리면 뭐 65세는 이제 끝났고, 해외선비를못 가겠구나 생각했고 6 8세되니까 이제 건축 끝나고 봉헌하고 한 1년 됐을 텐인데 아, 이제는 내가 교류를 위해서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또뭐 오래 있었고 제가 막또 탈진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번아웃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몸도 마음도영혼도다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장작 다 떼버리고 더 이상 뗄게 없는 거죠. 제가 열심히 안 하면 못 견뎌 성격인데 나이도 이제 있으니까 힘들고 탈진했고 완전히 뭐 녹다운됐으니까요. 이래서 그냥 70까지 끌고 가면 교회가 손해보겠구나. 어,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음. 내가 이때쯤 이제 그만두고 젊은 목사 어, 청빙해서 그가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건축을 다 해놓고 빚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업에 젊은 목사와서 꽝꽝했다면 한번더 교회가 성장하고 더 발전하겠다. 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빨리 그만두게 되겠다 싶어서 68세 은퇴를 계획하고 기도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 1년 동안 혼자서, 말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특별 기도 준비하고 하다가, 아, 이제 연말에 이제 우리는 당위를 하는데 내년을 위해서, 사무총회 전에. 어, 그때 이제 당장한테 얘기하고 설득하고, 뭐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형편이 돼서 <웃음> 내가 지금 해야 교회가 유익하다. 설득해가지고 이제 68세 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막 시작했는데, 아임에 인 거예요. 아니 i m 프야 코로나 음. 코로나 오기 전에도 다 계획되고 다 기도하고 저는 이미 끝난 마음을 다 정, 정리했는데 그 얘기 할 때도 당위원들하고 나눌 때도 코로나 이전이었거든요 12월달이니까 음. 근데 그 얘기하고 청비위원 조직도 다 해놓고 이제 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2년 먼저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당황스럽고 그게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2년 먼저 하려다가 한 1년 먼저 1년 반 정도 먼저 하게 되고 한 6개월 늦어져서 작년 가을에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게 아들이 둘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어, 그동안 못 만났던 어, 자녀들과 함께 그냥 충분한 시간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는 소식 듣고 여기저기이것저것해달라 해서 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어, 제가 이제 그냥 충분한 밤으로 얘기를 하면 제목표를 어, 이렇게 청산진을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먼저 제가 평생 동안 어떻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랬는지를 먼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좀 강조했던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어, 오늘 이만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교일론과 목회철학은 사도 바울의 교일론과 목회철학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16절까지 그 문역 11절 12절까지 보면 거기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어, 은 은사로서의 직분 직분으로서의 은사 은사 중에 직분이 있죠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사도로 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험자 해 놓고 맨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는 두 개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이라는 거죠. 목사인 동시에 교사로 그렇게 이제 직분으로서 은사를교회 주셨는데 목사가는 일이 목회잖아요. 목양이라고도 할수 있고 교사가 는 일은 교육이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어진 직분으로서 은사죠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서 은사는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 하나의 직분 하나의 사역이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역이다.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하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많이 싸우는데 기독교 교육하 사람들은 자꾸 교육 목회에 그러면서 에듀케이션을 미니스트리, 교육적 목회, 그걸 교육 목회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 너는 크게 틀렸다는 거예요. 교육 목회 할때 에듀케이션을 미니스트리 를 교육 목회라고 번역을 하면 신방목회, 설교목회 무슨 목회, 설기목회, 순목회, 상담목회 그 중에 하나가 교육목회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어문을 봐라. 성경어문을 보면 목회와 교육은 하나지. 둘이 아니고 목회의 한 분야가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 목회고 목회가 교육이다. 아무리 목회에도 교육하지 않으면 목회는 반쪽으로 끝난다. 완성이 안 된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목회가 없이 교육만 하면 그것도 반쪽이지 하나가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한쪽만 있어선 안된다 는 거지.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놓고는 교육만 주로 했어요 목회는 많이 안하고 기성세대 어른들을 놓고는 목회를 주로 했어도 교육은 많이 안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다 불안전했던 거다 같이 해야 된다 이거. 하나의 직분이고 하나의 세대다 그럼 이 교육 목사로서의그이 그, 직분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교회에 주셨느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성도를 온정케하며 봉사일을 의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하심이라 이게 하나의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존스토어트단 사람은 성도의 일을 성도를온정케하며 봉사일을 의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럼 세 가지 일 같은데 컵마를 찍으면 이 문장을 죽이는 거죠. 그서컵마는 살인적인 컵마라고 해석하잖아요. 컵마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컵마가 없어요 원문에. 그니까 러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 하나일이지, 하나일. 하나의 목적. 이걸 위해서 목회와 교육을 은사로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속 평생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어 이제 목회와 교육을 항상 같이.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는 에듀케이션을 목회가 아니라 목회점 교육.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목회교육 아니면 교육을 먼저 하면 교육.목회.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 온전한 번역이다. 에듀케이션을 하면 여러 중에 하나가 교육이지만 이렇게 해야 목회가 교육이고 교육이 목회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회를 하지 말 정도로 저는 강조하거든요. 목자는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졌다. 이게 없이는 목회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 목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기독교 학자들은 자꾸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계속 싸우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목사와 교사, 하나의 직분이고 하나의 사역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가 우리의 일인데, 하나의 일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표가 단순하지요. 막 복잡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을 봉사해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 한 가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목사가. 그게 목사가 바꿀 이유가 없다. 이 일은 누가 하게 해야 돼요? 평신도가요. 그 복사가 필요한 이유는 평신도들을 성도, 성도를 평신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일하게 해야 되죠 그들이 심판도 하고 그들이 교육도 하고 그들이 봉사도 하고 그들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일을 평신도가 하게 하고 단지 복사는 그들이 일하게끔 훈련한 사람이 이거 하나의 일이지 단순한 일이지.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주 성구가 저희 평생 목회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를 목사와서 세우실 때 무엇을 가지고 목회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하셨느냐? 그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목회하고 말씀으로 교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어, 디모데에게 여기에 이제 목회 처량을 준 거예요. 목회의 직문을준 거죠. 성경의 목적을 알려주는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목표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는 사람 돼야지그 다음 배운 걸 확신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목사는 이세 가지 의무가 있는 거이 목사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배우는 자제 목표 철학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는 평생 학습자 되는 거예요 평생 학습자 목사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지 다 배웠어 나는 박사야 나는 박사 후가 정도 했어 나는 끝났어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평상시에 갖고 있는 철학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 평생 학습자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어, 그러니까 오전에는 제가 밥 먹으면 이제 선에 가서 그 점심 먹을 때까지는 안 나와요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퇴한 후에도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후배들 가르칠 거 준비하고 언제 어디서 요청하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끔 아, 가르치려는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어,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필 허리 쓴 책인데, 어, 그거 아주 재밌어요 그게요. 그 갖고 왔는데 이거 올때 공부는 제가 날문지할 겁니다. 이게 제 철학이니까요. 아, 그래서 평생 학습자. 그런데 뭐는 배우고, 또는 십사절 말씀에 배우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웃음> 거하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무것라도 그다음 에 여기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뭐 요즘에 뭐 자유주의 신학도 막 횡행하고 뭐 여러 가지 신학사도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이 지금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우리의 신앙과 생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 누구를 믿을 것인가? 신앙.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에 유일할, 무이한, 유일무이한 규범이다, 잣대다, 원칙이다, 원리다. 이것만은 철저히 잡고 있습니다. 신학사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설교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목표나 가르침에 원리와 원칙이 없으니까요. 유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여기서 뭐두날개 한다 저거성서제자원 뭐 한다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쫓아다녔는데 사출자를 해보니까 1년에 방법론 5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어떻게 밖에 성공했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가 한국교회 1년이면 3 0 0회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이에요 그래서 하, 학교 아료를 배우려고 했는데 결론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되겠다 목회의 원리, 원칙은 잘 말을 안 해요. 그건 인기가 없어요. 그런 세미나를 해도 목사들안 가요. 그냥 임시변통, 그냥 이게 마약처럼,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서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다. 이런 세미나는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목사들이. 유행 따라 다니는 거죠. 목사들 정차도 유행 따라 다녀요. 목회의 원리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유행 따라서 목회하는, 프로그램 따라서 목회하는. 그,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맞지만 그것이 내가 목표하는내 목회 목표 현장에 나한테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돼가지고 뭐 목표자가 세미나 갔다 와서 쫓겨나온 사람도 있고 교회에 갈등 맞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뿌리가 없고 흔들리는 목표를 하는 경우가 저는 이것이 이제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회 원리도 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감로된 것으로 감로된 것인데.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 말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 미야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속에 있다. 다른 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성경을 통해가지고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나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거. 이세 가지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 거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을 조언하는 데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두 번째는 성경의 목적이. 세 번째는 이 성경의 목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역.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사역. 하나님의 모든 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온전케 준비시킨다, 후비시킨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육하고, 친교하고, 세상을 위해서 선교하고 사회봉사하고 이게 사역이잖아요. 구원 말씀해야 할일이 사역을 사역이 무엇이냐 사역을 왜 해야 되느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이 가운데 것을 저는 그냥 인격이라고 했어요 이걸 정리하면 이건 투 크라이스트예요 죄인들 을 그리스도에게 구주에게 로 인도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 초크라이스트 이건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거 인크라이스트 인격, 생활, 살, 삶의 모습 포크라이스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투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포 크라이스트 구원 여기는 이제 성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성장은 성장 성숙이지요. 사역이세 가지. 그 사람을 살리는 목회 구원은 허물과 주죽은형을 살리는 목회죠. 살리는 목회 사람을 살리는 목회 사람을 살렸으면 키워야 되지요그인 크라이스트는 성장 성숙이니까 사람을 키우는 목회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사역을 하도록 구비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목회 살리는 목회 키우는 목회 세우는 목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와 교육의 최종 꼴이다 목표다 목적이다 이게 제 이제 목회의 이제 그냥 틀이에요 틀, 틀 그리고 이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역사 교회로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회는 뭐냐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과 경배에 헌신하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다섯 가지 헌신을 통해서 이걸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벤치마킹을 하는 교회가 어, 안디옥 교회 선교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11장, 12장, 13장 19장 이하의 에베소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의 모델이고 그전이세 가지 교회를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맞게끔 어떻게 요 요것을 펼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목표의면 전부예요. 어, 전부예요. 이걸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대만에 있는 순복음 신학대학원 한 학기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그한 과목 신대원한 과목의 강의의 제 요점이고 제 목표의 그림이고. 저는 이것만 계속 추구해왔고, 뭐, 다른 교회에서 뭘 하든, 뭐, 뭘 해서 부응을 하든, 그거 별로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 는 쫓아다니다가, 이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정리가 안 되고 해서,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건데, 꿰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대로 이제 꿰지요. 그래서 이제, 어, 교회의 영적 목표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예수님 믿고, 성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도 사는 거다. 그걸 이제 이루려고 할 것이면, 요걸 계속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국에서 한 3년 책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 만드는 일을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어, 죄인들을 그래서 인도하는 이 과정을 어, 제자 훈련 교재를 4권 만들었습니다 보검들도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검이 뭐라고 하는지 맨 먼저 보검을 들어야 되고 보검을 접해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후원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한 6주 공부할 수 있는 복음전도 클래스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 하는데, 교회는 어머니니까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 기본, 그 다음에, 구원축제, 전인구원축제. 제가 이제 이렇 보니까 이게 구원이 그냥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풍성한 회고 너무 풍성한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이 투크라스트의 크라스트, 마지막은 전인구원축제. 전 영혼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전인구원축제 그래서 이제 상한 감정, 상한 마음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여기서 이제 축제로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4권 요 성장과정 4권 사역과정 4권 이렇게 해서 12권의 책을 제가 만들었어요 어, 이제 시중에 출판해서 이제 팔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이제 남기려고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체적으로 섬김이라고 어, 하는 출판사 만들어 가지고 12권 출판해서 어, 교인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주일날 어, 예배가 이제 어, 4부예배까지 있었는데 한부예배를 아예 교육예배로 하자 한부예배를 그냥 전체 성도를 놓고 어, 이 12권 과정을 쭉 설교시간 대신에 이걸 설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도입부분이나 적용부분은 구역모임 때 하고 해가지고 한번 쭉 모든 성도가 한번 해를 수가 있어서 하고 그 주에는 소그룹으로 이제 모집해서 계속적으로 제작을 해나가고, 그렇게 이제 목표를 해왔습니다. 제,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 목표를, 이 성경 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반동 목표할 때 안성서도 목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안성 그, 용인이 가까워요. 그럼 이제, 가 이제 시골서 목표하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 뭐, 친척들 손님 오는데, 어 아이들이 오면 에버랜드, 자연 동안에 이제 데리고 가고, 어른들 손님이 집안에서 오시면, 거기, 이제, 민속촌을 모시고 갔어요. 어, 그민속촌에한번은 이제 어른들 모시고 갔는데, 주일날 막 피곤하니까요. 저같집속사았 어른들이라, 제가 그냥 펴끊로 들어가가지고는 집사람한테 한 바퀴 돌고 와. 저는 거기 막열 번, 스무 번 돌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들어간 다음에 바로 연못이 있는데 거기 앉았었어요. 쉬고. 집사람한번 어른들 모시고 한 바퀴 돌고. 근데 제가 이제 연못을 물그러을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잉어밥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잉어, 잉옵. 잉어를 밭아가지고 던지면 그 연못 안에 있는 모든 잉어들이 그리 우르르 몰려가요. 또 저쪽 사람이 또 던지면 그리 우르르 몰려가요. 그걸 묵람이 보고 있다가 저녁 양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기서도 아 사람도 영혼이 있지. 근데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지. 그럼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면 사람들이 그 먹을 모이겠다. 누구나 다 자기는 인정하지 않고, 영적 피를 못 느낄 수 있지만, 다 깊은 곳에는 영혼이 있고, 영혼을 사하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그 영혼의 양식이니까, 거기에 풍성한 교유는 부흥되겠구나 이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 그냥 설교 준비를 늦게 했거든요. 뭐, 주말쯤 하고, 늦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초상나든지 하면 이제 막 당황하고 시작하는 거죠. 아유, 소비좀안 됐는데. 뭐, 이제, 장례 치우려면 그런다고, 뭐, 설교 준비 안할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막 밤새고, 뭐, 허, 허동, 허동되고, 이렇게 이제 목표를 해왔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아,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지. 말씀이 풍성하면 영혼들 모이지 성장하지.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화, 월요일날 쉬었다가, 화요일날부터,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많이 하죠. 어, 그 후에는 이제 더 많이 하는데 이제 책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한 달치 설교할 거를 다 미리 책에다 넣어야 몰간제 넣기 때문에 한 달치 먼저 했고 아웃트란 접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일로부터 한 주간 동안 하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동안 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외워져 버려요 설교가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원고에 매지 않고 자유롭게 원고는 있지만 나중에 약식 원고만 써도 통계 같은 거그 기억 이 어려운 것만 메모하고 나가도 그냥 설교. 원고 없이 해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훈련이 됐는데 그 말씀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목, 말년기 가서 목회를 지금 27년 하고 마쳤는데 앞에 몇년 빼놓고는 그 뒤에 바로 어, 월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선의 길잡이 해가지고는 날마다 말씀 따라 그퀴티집을 제가 만들었어요. 혼자요 원고를 다 혼자 썼습니다. 이게 일주일 한 달에 3, 4일 시간 몸살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한 책별로 토막내서 한 부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균합법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해석은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성도들은 관찰하고 적용할 수 있게 질문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할 수 있게 하고, 이로서한 큐티, 제 끝에는 하루 살면서 한 가지 좋은 일, 다섯 가지 감사제목 쓰고, 그러면 세 가정을 놓고 기도, 그들의 구원을 기도하고 1호3 퀴티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 따라서 아침에 성경 투장 저녁에 성경 두장 읽고 그걸 이제 넌 어, 퀴티집을 한 20년 이상 만들었지 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뭐 전체를 몇번 새벽 님배때 돌아갔는데 그건 이제 새벽 님배때 그건 제가 없을 때도 부목사가 그걸로 하니까 일관성 있게 성도를묵상을 하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그 뒷배에는 입으로 어, 원 포인트, 어, 주일날 설교할 것을 어, 한달 미리 다 정리해 가지고는 성경공부 형식으로 만들어서 구역 예배 교재를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인들은 구역 모임 때 구체적으로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책이 거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대로 따라서 어, 공부하고, 어, 이렇게 원 포인트로 한 주간에 뭐 주일 설교 따르고, 구형 님의 주제에 따르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에 집중하자 원포인트를 계속 해왔고요 제가 이제 교육하고 목표하는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상도교에서 교육목사하고 이제 부목사할 때는 한 7,800명 모이는 교인들 출석이 어, 이혼한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미국 유학 갔다가 이혼하고 온 사람 그것도 우리 교인 전체 중에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국 지금 뭐 이혼율이 뭐 OECD 국가에서 제일 많다고 뭐 그렇게 할 정도인데 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가정에 달도 뭐 이렇게 설교회가 어려울 정도예요 교인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 많고 또 이혼은 안 했지만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한집은두 가족 뭐 이거 완전히 남 남으로 살고 있는 뭐 자식들 결혼만 시켜봐라 이혼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고, 교육을안한 사람들도 많고, 그냥 가정에 따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사람 상처받을 것 같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저 사람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고민할 정도로 지금 한국 상황도 가정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래서 이제 교육복회 하다가 제가 한계를 느끼고 했던 것이 이제 가정복회예요 교회학교 교육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다음 세대 교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사들의 헌신도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입시에 매몰돼가지고 충분히 교회에서 교육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자기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가정에서 해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된다. 부모가 최초의 교사고 가정이 최초의 학교다. 구약시대를 봐라. 부모의 신앙이 절기, 율법 암송하는 거보세공양 암송하고 뭐 1년 동안에 절기 지키고 6월절 지키고 함께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개성된 거지. 무슨 구약시대 때 교회 학교가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이건 후세대에 생긴 거지. 맨 처음에 신앙교육은 구약이 5년 아니냐. 근데 가정에다가 이제 이 교육을 책임을 넘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도 물론 하고 교회가 가정이 할수 있도록 돕기는 하지만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네, 가정목회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도 그냥 저는 이제 말로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조라고 하 책을 만들어요 이제자훈련교는 12권을 만들었고 이 어, 가정목회를 위해서 지금 제가, 제가 두권 만들고 저 만들라고 그는데 네, 가정목회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의 교회다 규모만 잡을 뿐이 지 교회다 아버지가 목회자고 어머니는 부, 부교육자고 아, 자녀들은 성도고 하나의 교회다 목적 안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가정목회 클래스라는 책을 만들어서 제가 한해 동안에 5월, 6월 두 달간에 걸쳐서 이 책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날 난예배 때. 책을 다이게 사라고 그러고, 그 예습이 오라고 그러고, 그 본론 부분을 제가 설교하고, 설교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삶에서나 새 삶을 향해 적용은 가정이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두달 동안 훈련시켰어요. 믿는 성도의 가정에 교회 세우려고 그리고 작년인가 5월달에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 함께 보기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남편은 자문 일장부터 자문을 필사하고 아내는 자문을 필사하고 아이들은 자문이 좀 어려우니까 시편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마다 제가 관제를준게 가정도 교회니까 교회면 이름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냥 가정교회 이름을 져라 오원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가정도 교회인데 이름을 뭘로 할까? 의논해가지고 공문를 했어요. 이름을 잡라 그러면 이름 져가지고 내는데 이름과 함께 가훈을 정해라. 가훈. 가정, 학교에도 교훈이 있고 학급도 그 분이 있는데 우리 가정도 교회로서의 어떤 교훈이 있어요. 가훈이. 가훈을 정해라. 그걸 이제 내면 전시를 하고 액자에다가 넣줬어요 액자에다가. 저희 집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름이 꽃밭교회예요 아, 꽃동산교회. 그러면 꽃, 우리, 우리 가정교회의 이름이 꽃동산교회인데, 그러면 저도 꽃이고, 집사람도 꽃이고, 아이들도 꽃이잖아요. 어, 저는 백합을 좋아하니까 백합이고, 집사람은 장미고. 이렇게 이제 꽃동산, 꽃들이 모여 사는 꽃동산교회다.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운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인물 가운데 아, 묵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성부자 세례요한의 삶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세 가지예요 진실한 삶, 성실한 삶 이런 거거든요 이게요. 하나는 뭐지 <웃음> 그래서 세례요한의 삶을 제가 항상 이렇게 묵상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실해라 성실해라 오, 빨리 생각도 하나 안 나네 에? 에, 그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이름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진이라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고민하고, 애들과 의견도 물어보고, 가운데 정해놓고, 그걸 다 나눠주고, 액전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기본은, 가정이 이제 교회돼야 되지만, 이 가정의 기본당위는 부부잖아요. 부부. 그 제가 이제 가정목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집사랑고 저하고 둘이, 어, 우리 교회에 이제 3, 40대 뭐0 40, 50대 이렇게 이제 나이별로 대여섯 가정을 이렇게 모집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모이고 만약 토요일에 모일 때는 직장한다인은 부인들이 반찬 한 가지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근하다가 반찬 가지 사오고 아빠들은 그냥 오고 그사람처럼 하고 이제 직장한다는 권사님 한두 분은 밥하고 후해 놓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퇴근하면서 교회로 오면 모이면서 이제 방목, 부패방목 부패죠. 채로 면 신기한 게 거의 같은 게 없어요. 반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짠 것도 아닌데 그럼 이제 부패처럼 식사하면서 식탁교제 나누고 끝나고 나면 이제 찬양하고 저하고3분 둘이서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부부생활에 필요한 주제 10가지를 정해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웃다가 울다가 위로받다가 또뭐 싸웠다가 막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 10주 동안에. <웃음> 그럼 이제 10주 동안 하는데 7, 8주는 교회서 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상과 어, 그 다음에 이제 예산과 남겨가지고는 예산과는 연그 국가 분위 같은 느낌이면 2박 3일, 때론 1박 2일로 나가서 해요. 나가서는 그냥 경치 좋고 장치 좋은 장소, 좋은데 나가는데 그때는 원칙이 자녀가 어려도 태우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리면 뭐 친정이다 맡기든. 뭐, 이모한테 맡겨, 누구한테 맡기더라도 그기간만큼 맡겨라. 결혼한 다음 뒤에한 번도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는 켜다보면 뭐, 이 배우자는 뒷전이고 남편 뒷전이고 아이들 아이들 했는데, 어, 성경적인 원칙은 결혼하면 배우자가 1번이지 자녀가 1번이 아니다 말이오. 그니까 러 이번 기회에 자녀들 다 맡겨놓고 온전히 2박 3일이지만 자기 배우자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과 공부하고 마치고 오는. 그 10주 가정이지만 실제는 7주 정도 모이고 나머지는 나가서 하고. 이렇게 이제 부부 세미나를 쭉 해왔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복사해줘서 만들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책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0주 가정에 책을 다 만들었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부부가 함께 떠나는 행복여행. 이런 때는 박수를 치야 되는데, 이름 이쁘잖아요? 부부가 함께 떠는 행복여행 결혼생활은 하나의 여행이다 결혼식 끝났다 끝나는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함께 행복을 향해서는 떠나는 여행이다 부비고비고비가 고비 많다 이혼할 수 있기도 있고 이게 처음에는 막 불붙었다가도 식어지기도 하고 이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게 하나의 여행 과정이다 이 과정 이 끝까지 그 여행을 잘 가려고 하면 요거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고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선교사들 안식년 돌아오면 이걸 필수로 가르칩니다. 안식년 재교육 때 선교지에 제가 가보니까요, 뭐 이게 뭐 우리나라도 이윤이 도 없지만 동남아쪽에 가면 가정 윤리니 도덕이니 뭐 윤리니 뭐 가정이니 뭐 깨진 게뭐 너무 많고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안식년 때 교육 받고 가서 자기 나라에 선교할 때 이거 하나의 교리로 써서 튼튼한 가정 위에 교를 세워야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 세워도 가정, 가정 교회 건강하지 못하다. 이 교회도 건강 가정들이 모인 교회야 건강 가정 된다. 이런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여러 면에서 이제 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건 이제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고 뭐 대만 가서도 대만 목회자들 어, 부 뭐, 열상 이렇 초청해서 한 적이 있고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여러 번 했습니다. 대만 목회자들도 했고 뭐. 그 다음 선교사들 한동안 중국에서 추방돼 나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분들도 초대해서 한번또한 한 적이 있고 선교사들은 이제 기수 때마다 이렇게 하고 어 그리고 최근에는 제 아들을 했습니다. 첫째 어 아들이 이제 10년 터울이라 늦둥인데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며느리를 보지도 못하고 미국에 있으니까 결혼시켜야 되는데 허락은 했는데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인사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하자 그래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쉬는 날 그때 이제 줌으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안고 미국에서는 이제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감하고 안고 책을 전해와서 한번 줬거든요 그 책을 한 번씩 복습을 해라 그래서 복습을 해오면 제가 이제 설명하고 그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도 다 못했어요 지금요 과까지 하고 난좀 왔는데 다시 이제 다음 달에 한달 작은 아들 집에 있으면 나머지 공부 바치자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소문이 이제 우리 아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알고는 우리 아들도 해달라고 우리 아들도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사역을 발견했어요 아 줌으로 원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부들을 성경 공부시켜야겠구나 줌으로 어, 이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결혼 예비 학교 책도 지금 쓸려 오줌에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그황혼 학교. 어, 제가 이제 목회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 은퇴한 분들이 섬김의 대상이었고, 어, 어, 부모님 주일 때 선물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뭐 봄, 가을로 모시고, 뭐 이렇게 관광지 가서 유료해드리고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막 백세스대가 되고 보니까 교회 안에 어, 65세 이상, 그 어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60세 경로단체를 했어요, 60세 이상. 너무 많아서 65세로 끊었어요, 제가요. 65세 이상으로 경로단체. 최근에는 제가 70세 이상을 했어요. 그래도 많아요, 노인들이요, 교회 안에. 그래도 70세 이상 들막 150명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한국교들노세화돼가지고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건강하시고 또 전문가들이 많고 평신도 가운데. 그리고 이제 재력도 있고 그럼 저분들이 항상 모셔야 될 섬겨야 할 대상만이 아니다 저분들을 목표 자원화 해야 되겠다 노인들을 자원화하면 직장 안 가니까 시간 많고 인생의 경험 많고 전문성도 있고 재력도 있고 시니어 선교사로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를 젊은 사람이 할게 아니라 어른들을 해야 되겠다 옛날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뭐 신방 가자고 그러면 신방 대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잘랐잖아요 너무 많다고 뭐 열댓 명이 어디 한집에 들어가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몇 사람만 데리고 신방을 갔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아픈 사람 아니면 정말 남편이 돈잘 벌어가지고 혼자 벌어도 넉넉한 특수한 그런 젊은 집사님들만 있지 예, 아픈 사람하고 거외는다일 그 나가요 한국도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신방을 해도 목회자를 위에는 갈 사람이 없었지요 근데 이 시니어들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 시니어가 자원이다 이게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노인목회도 이게 관심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어, 말년 어서 27년 복귀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어, 작년 코로나 때만 못했지, 해마다 했던 게 뭐냐면, 봄, 가을로 처음에는 40일. 너무 이제 현대사회가 바빠지고, 이제, 이제 이동성이 특징이라 이사를 많이가 붙어지니까 새벽에 이기가 어려워서 어, 요즘엔 3주. 어, 어떤 교회는 뭐 특수패를 쓰레기들 5일 동안 하고 말아요. 근데 저는 그건 너무 또 형식 같아 가지고는 40일 하다가 지금은 21일, 그 그러니까 3주 동안 하는데 그건 부임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1년 빼놓고는 해마다 봄 가을로 어, 태신자 믿음으로 품고 그 영혼 군을 기도하는 사람 정해놓되 가정비로 저는 정합니다 아빠의 믿지 않는 친구 한 가정 엄마의 믿지 는 친구 한 가정 아들의 믿지 않는 친구의 가정 아빠 엄마 친구 아딸의 믿지 않는 가정 친구 하나 그러면 세, 가, 세 가족이 믿는 사람이 태신자 가족이라고 그러는 태신자 한 명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하니까, 가족 목표를 하니까. 가족 단위로 태신자를 정해놓고, 온 가족이 아빠 밑에는 친구 가족 구원을 기도하고, 엄마 밑에는 친구 가족 구원을 기도하고,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족만큼 태신자 가족을 품게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쓰게 하고, 제출하게 하고, 하나 갖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봄에 40일, 가을에 40일, 아니면 봄에 2일일 가을에 3, 3주 그기게 기도하고 총동원주일 전도축제 새생명축제 뭐, 이름은 그때 다 바꿨어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이름이 114구령운동이에요 114구령운동 한 사람이 1년에 네 가족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자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자 114가 안내 전하니까그 다음에 했던 것이 119구령운동 교회가 잠전한 사이에 지옥불은 불탄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들 지옥에 불탈 영혼들이 많다 절대 지옥에 를는 사람들 1년에 한 가족이 9명 전도하자뭐 이렇게 계속 이름을 바꿔 가면서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말년 교회 부임할 때가 출석 신자 가한 300명 어른들 한3 0 0명이었는데 은퇴할 때까지는 이제 한 1000명 정도 출석 신자가 애들 빼놓고 애들이 한 3, 400명 되고 거기까지 가는 후뭐 이제 총동원하면 한막 3000명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마다 이제 영원구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게 이렇게 이렇게 이 했습니다. 가을에 뭐지방게이서 놀러 렇게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는렇게이렇고이러게이그게이고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도 직접 나가 전도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지역 사회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부침개 전도, 뭐 커피 전도 나가면 저도 따라 나가가지고 천명 초석할 때까지는 저도 계속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조금 소문났죠. 담임 목사가 전도는 게는 말년 교회에 없어.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닌데 자기네 교회 집 이렇게 옆에 사오면 자기네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로 가라고 저 말년 교회로 가라고. 이럴 정도로 이제 다른 교인들도 어, 전도를 해주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는데, 어,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장로교회의 틈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교파적으로도.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 만나면 목사님들은 감리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보다 두 배, 세배 노력을 해야 돼. 그 정도 해야 가치가. 그냥 장로교회는 장자견이라는 걸막 어렸을 때 심어줘가지고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장로교회 교리를 다 봤거든요. 교육에 있을 때.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는 그런 걸안 갖게 했는데, 장로교는 가르치더라고. 아이들한테. 그니까, 러이게 성결교는 처음에 이단시 했고, 장로교로가는데 이게 성결교에는 어렵다 해고, 그니까, 러 옛날에 이단 시비를 받았던 교단이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목사는 두 배, 세배 정도 노력을 해야 위의 같이 가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지역은 오히려 장로교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교로 가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상당히 그 성장할 때 다른 교파에서도 많이 왔었죠. 어쨌든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기도하는 일은 뭐 엄청 했고요. 그거 하려면 꼭 기도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회 그리고 이제 우리 재미는 기도 중에 한 가지는 3대가 함께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여름에 이제 방학 다 끝날 때 되면 개학에 바로 전한 주간. 그때는 휴가도 갔다 오고. 어 이제 학교 갈 개학 준비하니까 요 그때가 이제 다 같이 온가지고 모여요. 대, 대체적으로 그고 그 중간을 거치면 그게 8월 15일 앞뒤에요. 그한 주간은 3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 해가지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 그 아들 딸한 줄에 앉아라 같이 한 줄에 그래서 같이 축복기도도 해주고 손잡고 오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대가 함께하는 새끼들 지금 15년째인가 했거든요. 제가 4때까지 그때는 이제 성경도 주제를 다루지만 어, 성경의 위인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여기 왔을 때, 와나메이커, 뭐, 동상인가있었잖아요그때 예. 그걸 못 찍어 한게 아니더라고요. 와나메이커도 한번 다뤘어요. 백화점왕 와나메이커. 뭐, 백화권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뭐, 빌리그리한 목사님의 가정의 열 가지 유산. 뭐, 이런 거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해서 한 주간 동안 설교하고, 그 책을 아이들이 읽게 하고, 독후감 쓰게 하고, 또, 개근상. 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봐주면 금상. 한번 빠지면 은상. 그리고 이두 번이나 빠지면 동상. 상은 다 주는 거지. 한 번만 와도. 그리고 장학금을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장학생으로 금지와 자부심을 가찰할수 있도록 장학금 주자. 해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세벽이안 빠지면 10만원, 12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야, 아르바이트보다 낫다. 새벽 기도 가는 게. 이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부서는 중등부는 주일날 평균 추석보다도 새벽기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장학금 순한거니까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거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못 알아들어도 좋다 제일 많이 주는건 태아예요 어, 태교가 중요하다 엄마가 세례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태중이 있을때 성령충만한게그 신앙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임신한 상부는 장학금을 제일 많이 줬죠 두명온거니까 그건 이렇게 해가그자친 교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어 한동안은 이제 매주 토요일날 새벽만은 자녀 축복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날 학교 안 가니까 데리고 와서 기도 제목 써내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오라 해가지고는 그 기도 제목 보고 애들 안수하고 기도하고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를 엄청 해주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간증이 생기고 기도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은퇴 전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어, 건축 사업을 많이 했죠 수양관도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뭐, 8억 5천 들에서 뭐,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30억짜리 교육관 진료구 계획했다가, 어, 그게 이제 7배로 커져가지고, 220억 정도 어, 들어가는 이제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어, 도 없이 했어요. 어, 기도할 때부터 비도 없는 건축, 사건, 사고 없는 건축, 민원 없는 건축, 교인들 시험 없는 건축 어 건축만 하면 또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전에 건축할 때 이렇게 헌금을 강조 안하고 편지를 씁니다 항상 뭐든 건축을 하든지 할 때마다 이 일을 왜 하는가 목적을 이목 설명을 해요 편지로 그 다음에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방법을 얘기해 구체적으로 그 돈이 많던적던 간에 나름대로 다할수 있게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해 헌신해라 일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건축할 때는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어요 경제는 안 좋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게 두려움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수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500일 동안은 그냥 3명마다 제목갖고 기도하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나머지 나, 나중에는 5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어요 헌금 작전하듯이 기도했을 작전이었어요 하루에 1시간 할건지 30분 할건지 500일 동안 500시간 할건지 250시간 할건지 1000시간 할건지 헌금 작정하 듯이 이 건축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1000일동안 됐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이게 100일 연장 또안 끝나 40일 연장 이래가지고 우리 건축한 동안에 114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을지는할 수가 없겠더라 두려워서 이게 부도나지 않을까 헌금이 채워질까 시험 들지 않을까 이 건물 어쩌고 또 영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목표자로서 염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1, 한 2년 됐네 벌써 봉원은 지가한 2년 됐는데 이제 빚 없이 봉원하고 220 공사를 끝냈고 어, 그 사이 이제 집을 안 판다고 하다가 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할수 없이 사가지고는 학사, 해서 지방서는 또 이제 송교사 자녀들목회자자녀들 서울로 이제 유학 보내면 딸 가진 분들은 되게 불안해요 서울이 험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제 돈도 안받고 학사하니까 지금 14명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오다가 이제 당위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당위를 하면 이 장르님들은 당위를 즐기세요. 이해할 기회가 없다고 그런지 몰라도 당위만 하면 말이 많고 얘기를 즐겨요. 근데 또 얘기를 못하게 막으면 뒤에서 불평하니까, 뭐 당위원들이 데 당위 시간에서 즉흥 얘기해라. 그리고이 얘기를 저는 이제 그사람 즐기고 있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제가 할일 끝나면 들었고 처음에는 당위할때 제가 다 이제 부교육자가 정리해주면 쭉 보고하는 보고를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위장인데 내가 보고를 받아야지 왜 내가 보고를 하고 있지 지금 형식이 그제그안부터 이제 위원장 장로님들이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니까 저는 한달동안 앞으로 한달 할일당일때마다 아, 예배위원장은 예배, 인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문제점 같은 거다 보고하고, 교육위원장은 교육상황, 굉장히 위원장이 다 이제 보고를 하고, 저는 듣고, 끝나고는 질의응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당일을 바꾸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꾀가 나가지고, 너무 이제 견디기가 어려워서 듣는 게 너무 지니까, 저는 주일날 막 피곤해 죽고 있는데, 양반들은 막 당일을 즐기듯이 얘기를 오래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꾀를 하나 냈는데, 앞으로 당일을 주일날 하자. 아니, 저 새벽에 하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성도 맞이하고, 오래간만이면 성도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장림들도 목표를 해야지. 성도를 돌보는 근본적인 일을 해야지. 이게 당연회의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에는 집이 멀어도 직장 안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토요일날 새벽 예배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회의가 짧아진다. 그러니까 토,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 새벽 기도 참석했다가 끝나면 당일 하자. 그럼 이제 배고프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당회가 짧아졌어야지. 어, 당일은 이제 한 시간 정도 하고는 밥 먹으러 가고 직장 가서 하고 뭐, 놀 사람은 또 와서 잠을 시고또 얘기하고 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후로 당일을 이제 옮겨서 어렇게 하게 됐고요 사무총이 준비때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떤 목사님은 제 이제 가까운 친구인데 당회 그 연말 당회 1년 동안 총결산하고뭐 새해 뭐 예산 세우고 뭐 임직자 세우고 뭐 이게 스트레스 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공황장애가 온거예요 목사가 그니까 어디 교회 행사갔다가 자유교장도 같이 타고 교회로 오다가 목사님이 너무 급하니까요 그분이 의사예요장로님이 그런데 장로님나 정신과에 보내주세요 목사님 너무 못견뎌가지고요 열흘동안 잠도 못자고 사람은 막 시피도 빠지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공황장애가 와 못견디니까 그장로님은 내꺼가 자는데 나 정신과에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그 요즘에 마음 정신 의학과가 있거든요. 그냥 정신과라고 안 하고 말을 바꿨더라고요. 거기 가 가지고 이제 진단받고, 치료받고, 약 먹고, 그렇게 이제 고침받고, 그다가 이제 또 당회 때 두면, 연말 두면 또, 또 이게 재발한데 그래가지고 또 먹고 뭐 이러는데, 그건 극단적인 일지 모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12월 달 당회 앞두고, 연말 당회 앞두고, 그때 뭐 스트레스 받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게, 이게 당회나, 우리는 사무총이라고 해요. 성결교회는 공동의회인가 네. 당뇨교회. 근데 그걸 내제몇년전에 축제로 바꿨어요. 어 이게 이게 싸우고 무슨 얘기할 게 아니라 축제 아니냐? 지난 1년 동안 검토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시상식도 하고 일년 동안 수고한 분들 그리고 이제 반절 반 절반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내년 동거 예산 또 사업 목표 계획 교회 표. 그럼 우리는 이쪽에다가 교회 표 걸고. 이쪽에다가 이제 교회 목회 구조 이거 이거 걸리거든요 그럼 그 돌돌돌 말아놨다가 한쪽에는 이제 쭉 말아놓고는 선이들어라고 장도 쭉 쓰라고 돼. 한쪽에는 이제 돌돌 말아놓고 부교육자다 쓰라고 그래 그럼 제가 이제 성도 성자 성령 그러면 이 줄을 다 당기면 쫙 두개 나와요 그럼 저 위층에서 축포를 터트려야 돼터트리는거있죠왜 그럼 막 그냥 막 예배장 전체에 막 청소는 좀 어렵지만, 그게 막 뿌려져. 그럼 교회인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주신 비전, 새로 주신 우리의 꿈, 새로 주신 우리의 일년 동안에 해야 할 일, 그거 막 박수하고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사무총회의 발언하는 사람 뻔해요. 몇 명이에요. 단나명다 듣기만 하고 있는 거지. 지루해요. 그게 듣는 사람이. 그리고 책에 다 있는데, 그거. 그 책에 다세히다써 있는 걸. 자세히 보면 되는 거지.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도 해보고, 하여간 뭐 제가 이제 머리 쓰는 데는 뭐 그냥 막, 새벽기도 하다가 아이디어만 나오면 또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목회 끝나고 나니까, 목회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어네 가지를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예후 문제 내려놓자. 근데 이게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도 나이 또래는 우리 교단도, 어 목회 교회 규모에만 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에, 이제, 공로도 있고, 뭐, 건축을 했거나, 무슨, 뭐, 교회가 성장했으면, 살던 집은 줘요. 예우로. 예우. 살던 집은 주고, 그냥 퇴직금 주고. 저처럼, 이제, 조기 은퇴하면 나머지 기간 걸다 주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2년 먼저 하면 2년 동안 사례비를 다 줘요. 한꺼번에. 그렇게, 이제, 그건 법이에요. 나머지 자녀 기간의 사례비를 한 번에 주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금은 법이고. 예우는 말 그대로 예우예요. 종정에서 수고했다고. 교회가 이제 두는 거니까 예우인데 예우를 보통 이제 살던 집을 그냥 사시라고 줬지요.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또 살던 집을 살다가 둘이 살고 죽으면 다시 교회다가 받나가는 그런 예 형식으로 지 많이 분위기가 잡혀있는데 요즘에 한국 교회는 막 급속도로 어, 교회나 당위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예우를 안 하려고 하는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예요 지금. 저는 좀 막차 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배들은 막차 도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살 준비해야지, 뭐 은퇴할 때 무슨 뭐, 뭐, 집을 받고, 뭐, 뭐, 예우금을 받고, 이거, 공로금 받고, 이거 어렵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때까지는 그때 기대가 했던 건데, 우리도 그게 잘안되더라고 우리도 거의 막차 를 놓쳐서 반반 정도? 평상치 는 거에 한반 정도? 그 정도 예우로 끝이고 말았는데, 그 때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만 제가 예우 문제는 말안 켰다고 하고, 장주 알아서라고 하고, 말을 못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때 막 싸우고, 뭐 흥정하고, 뭐, 뭐, 거리하듯이 하고, 평생 동안 목표한 거, 존경심 하나쯤다 잃어버리고, 뭐,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나는 죽어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실장 제가 당하니까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럼 집도 없이 어디가 살지? 뭐 그동안 건축 헌금한다고 계속 헌금만 했지 뭐뭐 뭐 사례비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맨날 동결만 했는데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뭐 이런 현실 때문에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집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어,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어떤 분한테 아파트하고 빌라 차이점이 뭐야 물어봤어요. 이제 어, 살 집을 구하려고 제가 이제 혼자서 알아보니까 유튜브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빌라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빌라가 왜 싸지 평수는 더 큰데. 빌랑 라 아파트 차이가 뭔가?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알려줘서 이제, 아, 아파트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때 살았어요, 이게.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 떠나서 지금은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에 가서 연구소 겸하려고 넓게 아파트, 넓은 평수 찾아가고 이제 사는데, 그래 예후 문제는 말안 안 했습니다. 끝까지. 교회다가. 뭐 섭섭하다. 뭐 너무 적다. 뭐더 달라. 이런 얘기 일체 안 하고 은퇴했는데, 그게 막 가슴 아래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몇달 동안 아팠어요 어, 육체는 안 아픈데 마음이 <웃음> 예, 아파가지고 이제 상당히 힘들었던 경우가 이제 은퇴하고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지냈고 두번째는 어, 후임자 선택도 어, 궁극적으로 내가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이 제가 한 2년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후임자인데 그동안 나는 나도이 27년동안 계속 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후임자 만 구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간다 그리고 후임자 선택에 장릉지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교회 망한다 위험성이 많다 저는 돈도 거래한다 주위에서 그러니까 후임자는 내가 어 우리 교단은 뭐 손바닥만 작으니까 대충 알고 또 믿을만한 선배한테 내 구청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사람 8명을 선택해가지고 1차 선택해서 청비원들한 둘거니까 그때부터 2차적으로 청비원들이 한번 살펴라 이게 제가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전국을 다녔어요 추천받은 목사를 목표현장에 가서 보려고 평상시에 누군지는 알지만 자세히 모르니까 가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보면 자세히 볼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 집사람은 또다 보잖아요 또 이렇게 세밀하잖아요 또 그리고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사민도 중요하니까 새로 오실 그래서 양쪽을 다보려고 둘이 가서 둘이 만나가지고 뭐 목표 얘기하다가 저는 속으로 오도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적합한사이 누군지 물어봤다가 그러니까 면접하는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선배가 후배하고 만난 거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다가 또 하나 물어보고 얘기하다가 또 하나 물어보고 제가 모르본것 중에 제일 마지막 질문은 항상 똑같았어요 요즘 무슨 책 읽어? 21세기 목표의 방향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고 있어? 요걸 물어보는데 거기에 답변이 많지가 않아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 목사들이 쉽게 목표를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 제가 그질문은꼭 마지막에 했거든요. 요즘에 무슨 책 있냐? 나 앞으로 미래의 변화에 따라서 준비를 어떻게 하냐? 원리는 우리가 보수해야 되지만 조경은 진보로 해야 되니까 무슨 책 있는지 보면 아니까요. 준비를 뭐 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덟 명을 골랐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곳곳에 이제 만나가지고 그, 그곳은 다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청비대학 본 추구는 자세히 알아봐라 교회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그 교회마다 뭐 들어가면 설교가쭉다 있으니까 한번 듣는 것보다 는 많이 들어봐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화도 하고 청비위원들이 줌으로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명으로 줄이는 걸 나는 이제 뒤에서 도와줄 거니까 늘명 중에서 세명을출해라 그럼 세명까지 되면 그 1, 2, 3등이 아니라 은사 차이고 재능 차이고 뭐 경험 차이니까 그건 이제 세 명은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해도 다 괜찮은 사람이다 1, 2, 3등이 아니니까 세 명을 골라라 그것까지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세 명을 골랐어요 그러난 뒤에 세명 남은 다음에는 장로님 전체한테 오픈해서 세 명에 대해서 이제 프리 프리젠테이션 하고 교회 우리 교역사가 교회 우리에서 80분년대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원로 명예 은퇴한 분들이 신무장모님하고 숫자 같 같아요. 욕사 오래된 교회라. 그래서 그분들도 관심이 있고 궁금한데 세 명은 다 공개하자. 그래서 그 어른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 명에 대해 설명 쭉 하고 그분 들 의견도 묻고 결의권은 없지만 의견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명 중에 한명 그렇게 택해가지고 지금 돼서 후임자가 왔는데 은퇴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 같아요. 제가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교회에 전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 집사모 저하고 기도 제목이 좋은 원로 목사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교회가 이제 성청병할때 당회가 두쪽 나든지 원로하고 후임자하고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두쪽 나든지 편안한 기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에게는 무리 없이 잡음도 없이 후임자도 하나 돼서 당놈이 하나로 돼가지고 선택했고 저도 이제 교회를 안 갑니다 은퇴하는 뒤에 안 가고 한 1년 사이에 두번 갔어요 명절 때오라 해서 한번가 설교하고 8월달에 교회 창립주일인다고 고라에서 한번설교 두번가서 설교하고 거의 1년동안 교회를 안갔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해라 소신껏 해라 그런데 후임자가 성품도 좋고 목회를 잘해요 지혜롭게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놓이고 교회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은퇴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거 불어나면 안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세번째는 제가 사역도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비전이 있었습니다 준비도 오랫동안 했고 내 은퇴하면 이런이런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랬는데 은퇴한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 후배들한테 부담을 줘요 뭐 이사하나 해라 뭐1 0만씩 내라 <웃음> 무슨 이제 후임 목사하고 후임 교회한테도 부담을 줘요 원로 어, 목사하는 일 도와줘야 되지 않냐 뭐, 뭐 해야 되지 않냐 교육 한복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있는데 하기는 일을 할거 같지만 몸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은퇴하는 데내 몸으로 하면 되지 내가 진거 주면 되지 그리고는 이제 교회한테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아 목회 뭐 은퇴는 쉬어야지요 후배들이, 뭐, 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 나한테는좀 쉽게. 해. 이러고 지금 아직 시작을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할 일은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할 일은 치다 안 했고. 그랬더니 언젠가 한번그 송교사님 오셔가지고는, 어, 우리 의사, 의사님 오가지고 식사하고 잠을 시다가 눈물을 흘리더니, 어, 그 딸이 가수가 돼서 면뭐 수입이 많잖아요. 그런다고 자기네가 목사님의 선교비 한 달에 10만원씩 드릴 거니까, 그거 받아달라 해서, 어, 아직은 말도 공개적으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후원자 한 명이 생겨가지고 10만 원씩 들어와요 <웃음> 지금. <웃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되고 있고, 이번에도 그냥 쉬러 왔는데 지금 일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앞뒤로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대로, 오라는 대로 가서 이제 내가 가진 거 나누는 일을 해야 겠다는 거고. 제일 어려운 게요. 교회하고 목회를 듣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 뭐, 피와 딴과 돈을 다 20일 넘수다 벌써 오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놓고 온다는 거, 이 신자를 맡긴다는 거, 마치 이제, 그, 저 때는 엄마가, 아니, 어쩔 수 없는 가족 형편 때문에 이제, 쫓겨나거나 하면, 애를 낳아서 전 미국을 키우다가 쫓겨나잖아요, 왜? 그러면 엄마는 막 조선 불어서 먹여야 되는데, 애가 없어. 애는 엄마들가고젖 먹이가, 엄마가 저를 못 먹어. 그럼 엄마도 아프고 애도 아프잖아요?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제 느낌이. 신자를 생각하면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토요일 날 공원에 걸어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토요일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럴 때가 종종 있고, 주일날은 갈 데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남의 교회 가면, 자기네 교회 신자도 다못 들어오는 판인데, 남의 교회 신자 보면 안 좋아하고, 후배들 교회 가면 막또 부담스러워 해요. 부담스러워 하고, 뭘로끼리 그러니까 모이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웃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도, 이제 목회도 관여하지 말아야 어떤 때는 막 후임자한테 막 좋은 아이디가 떠오르면 막 전화해갖고 막,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음. 그래도 안 해야죠. 요 참아요. 이게 이제 목표와 교위를 이제 내려놓는 거, 네 번째로는 것이 아, 제일 어렵구나, 현실적으로. 다른 건한번 내려놓으면 되지만 이건 평생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제 좋은 목사님 와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은퇴의 축복을 즐기고 누리고 있으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기도 제목은 여전히 좋은 언론 목사 돼야지. 그런 이제 그 갈등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부터 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